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Offse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표준방식, 스탠다드방식하고 구배사용, w i 드래프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확장, e 스 p a 방식이랑 그 다음에 Replace 방식, 그 다음에 커브를 활용한 커브 r v e Offset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을 어, 더 추가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번 예제를 열어서 바로 실습을 하겠습니다 업셋 익스펜더 01을 열어보시죠. 제가 이렇게 미리 회전체를 만들었습니다. 공면 회전체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강화 두께를 약간 5T 정도로 줬습니다. 그다음에 스케치 2번을 먼저 보죠. 3, 4번은 숨겨놓겠습니다. 요렇게요 어차피 스케치라는 것은 평면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스케치가 돌출되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돌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윗면 찍고요. o f 그 다음에 세번째 방식이죠. 확장 참조 당연히 s 피 r f a 가 잡힌 거죠. 어,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 살을 더 추가하거나 살을 더뺄때 쓰기도 합니다. 자, 이 면을 찍고요. o f 세번째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살을 더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면. 아주 간단하죠? 또는 이 면을 잡고, offset, 세 번째 방식을 하셔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또는 드래그 하셔가지고, 살을 더 추가하거나 더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카티아로 따지면 시큰 기능과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번 보죠? 윗면 찍고요, offset, 세 번째 방식을 쓰는데참조해서 이미 잡혔습니다. 옵셋 그 다음에 저는 스케치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된 영역 하시고 미리 어, 스케치 그려놓은 거를 지정하셔도 되고 정의 누르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스케치를 그려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그려놓은 거 있으니까요. 2번 찍으시고 그다음 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스 하면 이 얘가 이제 이 설비스상으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투영된 모서리에서 이제 구백 이렇게 수직으로 공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확 펼쳐지는 거죠. 30초 내볼까?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공면의 수직 방향으로. 네, 스케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케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면에 그려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게, 밀어내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에서 보면 딱 보이죠? 설피서하면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10정도 줄까요? 그래서 어, 요거는 뭘까요? 그렇죠? 전체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누르면 스케치의 재료면을 대칭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확인 눌러 볼까요?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바깥쪽이 이렇게 두께가 보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제 스케치 안쪽이 이렇게 두께가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위로 갔다 보죠 위로 갔고 그 다음에 뭐 라운드 처리를 해볼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티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작나요? 한 10티 정도 해보죠 자 그런 다음에 속을 파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 처리하면 되죠 두께가 5티였으니까요 찍고 5뭐 줘보죠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는 가만히 있고 요 부분만 두께 처리가 되는거죠 이렇게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처리한 다음에 셀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더 깔끔하겠죠 자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치울까요 만약에 이제 어, 반대로 생각해보죠 아래쪽으로 간다고 생각해볼까요 윗면 잡 안쪽면을 잡아보죠 그러면 안쪽면을 잡고요 옵셋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옵셋 스케치 영역 이 스케치를 찍죠 그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20정도 줄까요? 됐죠? 자 확인 누르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간단하게 라운처리 해보죠 한 5T 정도로 할까요? 5R 어, 정도로 하셔가지고 찍어주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쪽도 찍어주자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셀 처리를 하는데 이 두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5 주면 되겠죠 5 주면? 아유 5는 안되나요? 한 2정도 주자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께를 부여하면서 형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라운드가 제가 얼마 줬죠? 5를 줘가지고 두께5디가 안먹은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스케치 2번 숨기고요 어, 스케치 2번은 숨겨버리고 3번을 한번 보죠 이게 띠 형태로 되어있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윗면 찍고 옵셋 세번째거라고 옵션 스케치 영역 3번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께띠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지는 거죠. 띠 형태로 해서. 근데 이게 너무 두께를 줘버리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직해볼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파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처럼 밑에 보면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금방 직전에 설명드렸대로 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공면 형태로 만들어서 저번 시간에 하셨죠. 공면 형태로 쭉 만든 다음에 셀러, 이제 강화로 했어야죠. 두께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파고자 할 때는 치수를 이 OT보다 좀 작게 줘야겠죠. 한 3T 정도 해줄까요? 그럼 이렇게 파지는 거죠. 찍어 누르는 게 아닙니다. 찍어 누르고자 한다면 방금 직전에 설명했던 방식대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글씨를 새길 수도 있겠죠 4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 윗면 찍고 글씨를 이렇게 둘둘 말 때는 랩 기능을 쓰기도 합니다 이랩 기능을 쓰기도 하는데 또 옵셋 기능도 있으니까요 옵셋 여기도 있고 옵션에서 스케치 영역 음이 바로 잡을 순 없어요 이 4번을 바로 잡을 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 이 평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와서 또 글씨를 쓸수 있느냐 못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글씨를 써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영 개념으로 하셔가지고 루프를 하죠. 이렇게 하나씩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안쪽도 잡아줘야겠죠? 그 다음 이쪽 잡아주고요. 끝까지 가보죠. 이렇게 하고 이쪽도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닫기 확인. 하면 이렇게 새겨지는거죠 자, 두께는 한 2t정도로 줄까요 옵션에서 설팅 수직방향으로 해서 저는 색인다기 보다는 가공을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집어넣죠 확인하면 이렇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재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프레임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되면 저렇게 우회적으로 좀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봤고요. 자두 번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에다 이제 고무밴딩 같은 거 미끄러지지 말라고 뭐 이런 거를 모델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열기 2번입니다. 자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저는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까지 밀어내기도 지워버리죠. 뭐 스케치만한 하 그냥 쓰겠습니다. 다시 그리기 귀찮아지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자 지금 어디냐 이 평면이죠. 이 평면에 다 들어가 가지고 제가 서플라인 가지고 이렇게 대충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옆에다 그렸을까? 이 면에다 그리지 않고 한번 이 면에다 한번 그리고 한번 해보죠자 일단은요, 이면있죠 하나 컨트롤 키 누른 채 둘, 세 개, 네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옵셋 하죠. 이렇게 해볼까요? 한 3T 정도로 주죠. 옵션, 스케치, 정의 누르고 이 평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이제 타원 한번 그려볼까요? 타원. 뭐 이쯤에 한번 그릴까요? 여기 상에. 이렇게. 쉬프트키 누른 채 하셔야지 기존에 있는 모서리하고 구속이 안 걸립니다. 이렇게요. 확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페수직 방향으로 1정도만 줄까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게 전체가 솔리드니까 반대로 하셔가지고 깎아내셔도 되겠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깎여 나올 겁니다. 아, 이렇게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수직으로 한번 볼까요? 양쪽에 이렇게 모서리 맞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봐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 좀더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미 스케치가 그려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면 있죠? 요세개요 요 면들을 하나 컨트롤 케이크 누른 채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하시고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면을 하나 복제해 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스케치를 가지고 밀어내기. 뭐 대칭으로 할까요? 충분히 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없는 부분은 잘라 버리겠죠 복사한 것을 저는 트림으로 자르겠습니다 칼날은 얘가 되겠습니다 안쪽이 나와야 되니까 화살표 안쪽으로 요 체크무늬 있죠 이 하나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체크무늬 쪽이 남는 겁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숨겨버리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면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요 면을 이용해서 저는 옵셋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면 선택하고, 옵셋 얼마랄까요? 넉자고 1T 정도 하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청면 생성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솔리드가 됐나요? 아닙니다. 솔리드 된거 아니네요 아, 그러면 저는 띠를 따로 만들어보자 그럼 반대로 제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속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그렇죠? 다 선택을 해보죠. 선택하고 근데 이렇게 선택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형상 말고요. 퀼터로 맞춰놓고 이렇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병합 확인하면 이제 하나의 어떤 단위로 병합이 된 겁니다. 병합을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솔리드화 시키는 거죠. 병합된 걸 가지고 솔리드화. 그 대신 제거 쪽으로 하셔가지고 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요렇게 기가 만들죠 예쁘지 않게. 그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쪽하고 이쪽이 뭐대칭구조이 아니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까지만 해놓으면 조금 아쉬우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컨트롤겐 누른 채 선택하시고 업셋을 어, 해볼까요? 업셋 빵 요요로 하는 겁니다. 요빵0 주겠습니다. 그럼 면이 하나 생성이 된 거죠. 그죠 자, 그 면을 가지고 한번 다시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옵셋된 면을 가지고 이 면들 있죠? 선택하고, 옵셋을 내니까 옵셋이 되나안되나안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이 옵셋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한 덩어리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면이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퀼트로 이렇게 한번 선택해보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만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만 선택이 되죠? 아니면 형상으로 해놓으시고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컨트롤 키 누른 채네 개를 다 선택하고 병합하려니까 병합도 안됩니다. 막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죠? 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지워버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이를 면을 복사 하겠습니다.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나의 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복사된 면을 가지고 o 셋을 하겠습니다 업셋 위로 가는거죠 1.2t정도로 할까요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화 시키겠습니다 아참 솔리드 하려면 스케치가 필요하죠 스케치가 필요하니까 그냥 o f 개념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o f 개념 하시고 단 여기에 청면에 생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복사된 거랑 얘랑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필터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이만큼 선택을 하시고 얘는 뭐하면 됩니까? 병합하면 하나의 공면이 된거죠 확인 자형상을 해버리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 이 기존에 있는 것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솔리드 웍스 내에서, 만 예, 예, 죄송합니다. <웃음> 퀼, 크레오 내에서 만든 공면들었던 조각들을 하나로 이제 선, 어, 조각들을 선택할 때는 퀼트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병합해버리면 하나의 어떤 덩어리가 된 거죠. 이 병합된 걸 가지고 뭐하면 됩니까? 솔리드화 시키면 되겠죠. 솔리드화 시키고, 예, 저기서는 솔리드 내부를 채우겠습니다. 확인하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라운드 처리를 깔끔하게 좀 해주겠습니다. 아, 너무 큰데요? 0.3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윗면만 간단하게 컨트롤 키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색깔, 보기에서 모양새 살짝 바꿔보죠. 똑같은 색인가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개 선택하고요. 모양새를 좀 바꿔보죠. 자, 요 정도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이제 모델링 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의 어떤, 그 해답을 말씀드리는 거지, 100% 정답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 요런 방식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창 닫고요. 그 다음에 요 두개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리플레이스는 간단합니다 열기해보죠 대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한번 보죠 이렇게 솔리드 모델링을 해놨는데 어 밑에가 평평하죠 근데 어, 평평한 거를 좀이곡면을 이용해서 대체해서 요쪽은 깎여나가고 요쪽은 살이 붙고 요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옵셋 기능을 쓰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럼 옵셋 안에 왜 이렇게 기능을 많이 지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면을 하나 선택하고요 옵셋하고 안에 보면 replace 요기 입니다 하고 공면을 찍어 주면 얘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옵탈면 대체 면그 다음에 옵션 뭐 이면 유지할지 말지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어있고 옵션에서 이걸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아참 눈이 안 보인다 보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또 쓰고 싶다 그러면 대체 면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얘는 키가 크고 얘는 키가 작습니다. 우리의 소이 뭐죠? 네, 키가 크는 겁니다. 통일이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통일은 통일이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처럼 키가 170도 안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애들이 자꾸 놀리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얘만큼 얘가 키고, 키우를, 키를 키우고 싶습니다. 얘 찍고요. 그 다음에 옵셋. 그 다음에 뎁체면 이면을 잡아주니까 잡힌 가면 잡힙니다. 안 잡힙니다 이거 왜 솔리드 면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면을 옵셋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해서 빵0 하나 해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면 선택하고 옵셋 어, 대체 면으로 이 면을 잡아주면 됩니다 커지죠 근데 신기한 게 뭐죠 분명히 위에서 보면 이 면이 얘하고 걸쳐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얘가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케이스로 보면 어떻게 되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올려놓고요. 제가 이거, 이거 했나요? 이 스케치인 모양입니다. 스케치를 편집을 해보자. 아니, 스케치가 이렇게 좀 짧다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면 발생이 잘 될까요? 안될까요? 이렇게 자, 아르면 해보는 게 정답이죠. o f 대체 이 공면을 찍어보자. 어떻습니까? 공면이 연장이 되죠. 그렇 아, 이런 것들도 좀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넉넉하게 완벽하게 공면을 만드는 것이, 대체면을 만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다섯 번째인가 예, 커브. 자, 요거는 뭐냐면 곡선을 옵셋시키는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제 곡선 옵셋이 별도의 명령으로 존재하는데, 이크레고 같은 경우는 옵셋 안에다 다집어넣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옵셋 커버 해보죠 밀기형자 평면을 일단 숨기고요 비활성화 돼있죠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하나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채 이렇게 음, 잡으셔도 되겠고요 여기 다 잡을 거면 그냥 하나 찍고 슈퍼트 키 누른 채 면을 찍어 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옵셋 어떻습니까?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 잘 돼요. 면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얼마 줄 거냐? 20주 부정. 바깥쪽으로 됩니다. 면이 가상으로 연장됐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흘러가죠. 와,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안쪽도 되고, 바깥쪽도 되고. 자, 그렇게도 해 되고요. 이거는 일정 거리 없애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죠. 이거는 일정 거리. 근데 왜이 거리가 달라 보이느냐? 당연히 공면이니까요. 국민이 이렇게 얘는 이제 약간 이렇게 가파르고 얘는 완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물론 평면을 따라서 이거 옵셋을 한다 그러면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참조해서 제거하고 이 평면을 한번 찍어볼까요? 경계를, 경계를 제가 제거했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요 모서리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슈프트키를 누른 채, 면을 찍고요. o f 어, 참조, 잡혔죠? 자, 그 다음에. 아, 면 따라 지금 움직이는군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 모서리가, 이 곡면에 이제 딱 달라붙어 있는 곡면의 모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어, 올려볼까요? 이 스케치를 한번 보자. 이 스케치는 아직까지, 뭐 평면에 있는 스케치죠? 그럼 스케치 선택하고, offset. 어, 하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다양하죠? 자, 기게 뭔지는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 네, 한번 찍어 볼까요? 음. 이 면이 잡혀가지고요. 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요. 자, 이것도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좋습니다. 다시요. 원래대로 해놓고요. 평면은 숨겨놓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변 옵셋을 때서 한번 보죠 찍고 쉬프트키 누른 채면 선택 하고요. 그러면 모든 모서리가 선택되죠. 옵셋. 좋습니다. 20. 얘는 일정거리고. 측정해보죠 거리가 하나 있죠. 우클릭한 다음에 추가. 또 우클릭한 다음에 추가. 한 4개 정도만 추가해볼까요? 그 다음에 얘를 끌 때는 될수 있으면 이렇게 뭐 이런 정점에 달라붙는게 싫다 그러면 하얀 점을 끄실 때 쉬프트키 누른 채 꺼세요. 그 다음에 모서리 상에 손을 놓으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치수를 정확히 주시면 되겠죠. 노란 줄 잡고, 이렇게 요렇게 주면, 이게, 가변 옵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변 옵셋. 이 착정 기능도 좀잘 기억해 놓으시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음, 아까 전에 그 스케치 할 때, 스케치가 평면상에 움직일 때는 좀 다른 옵션이 있었죠 자,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한번 교선을 구한 다음에 한번 보죠. 공면 찍고요. 그 다음에 교차하고 이 평면을 찍겠습니다. 확인. 어이 참조가 안 잡히나요? 컨트롤을 누른 채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죠. 교차를 하실 때는 일단 비활성화 되어있죠. 그러니까 아무 예를 찍든 예를 찍든 뭘 하나 선택하시고요. 찍고 교차 누른 다음에 이게 추가되어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른 채 평면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교선이 하나 구해진 거죠. 이 교선을 이제 공면의 모서리가 아니라 그냥 선이죠. 음 물론 교선 저, 저 공면상에 있는 선이다 보니까 공면 소속이 아니냐에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독자적인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옵셋 하다보면 이렇게 뜨는 거죠. 요거는 무슨 뜻이냐 면 공면 따라서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면 따라서 얼마만큼 갈거냐 근데 측정을 하는 것도 약간 다릅니다 음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이게 프론트로 해야되 라이트 탑에서, 예, 탑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측정이 또 여기 어떻게 보면 요거는 무슨 뜻인지 일까요 공면 따라서의 거리라고 보셔도 되겠고, 요거는 평면 따라서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면 찢어주면 평면 따라서의 거리가 되겠죠? 약간씩은 다릅니다. 이거라느냐이거라느냐 약간 다르죠? 자,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 대부분 이제 그, 공면 따라서의 거리를 계산할 방식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지오데식 방식이냐, 뭐, 유클리디안 방식이냐, 이렇게 나누죠. 지오데식 방식 같은 경우는 공면 따라서의 거리에 되는 거고. 즉, 유클리디안 방식은 곡선과 곡선 사이의 직선 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측정 여기도 추가하셔가지고 그렇죠? 얘를 끌어가지고 이쪽에 이 갖다 놓을까요? 얘를 들어그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변옵셋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자, 얘는 우클릭하셔가지고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곡면 따라서의 그립입니다곡면 따라서의 그리고 곡면 상호로 이렇게 옵셋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요. 두 번째 건 뭐냐면 수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케치 그려줍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부채 펼쳐지듯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개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렇게 여러 개의 어떤 곡선 패턴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옵션 을 하나 추가하셔야 됩니다. Enable Offset Pan c o v e 라는 그렇죠? 어디냐면 파일에서 옵션, 구성 변제기 저는 이미 추가해놨습니다만 추가 누르셔 가지고 여기다가 Enable, Underbar, Offset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 값을 뭐로 바꿔주면 됩니까? Yes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되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른 다음에 이 그거를 반드시 컴퓨터점 프로파일에다 저장을 해놓으셔야지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일부에 설명드렸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차선을 선택하고요. 아니면 이 모서리 하나를 선택해보죠. 네, 잡고요. 교선은 잠시 자 모서리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옵셋 뜨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얘는 이렇게 떠버리죠. 옵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이 하나 필요하죠. 이 선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옵셋. 그 다음에요. 세 번째께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참조해서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퀼트, 첫 번째 체인이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음,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체인 세부 내용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부분 루프로 해보죠. 한 다음에 요선을 찍어보죠. 확인. 그 다음에 참조는 이 공면을 찍는 거고요. 두 번째 커브 세부옵션 규칙 기반 부분 한 다음에 여모습을 찍겠습니다. 확인 첫 번째 게좀 이상합니다. 세부내용 들어올까요? 부분 방향 맞죠? 아요 요 방향 여기서 출발하더라. 요쪽에서 요쪽으로 할건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취소하고요. 뭔가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컵을 하나 선택해야지 이게 활성화 되니까요. 들어온 다음에 저는 얘를 가지고 할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참조해 주셔 가지고 첫 번째. 일단 제거하시고요. 세부 내용 들어오셔 가지고 표준을 하면 전체가 다 잡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규칙 기반 하셔야 지 부분 루프로 하셔야죠. 요선만 근데 화살표는 여기서 출발하든 여기서 출발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가끔 이제 걸골이 깨지더라고요. 이상합니다. 자, 확인. 그다음에 여기는 공면을 잡아주는 거죠. 이 공면 따라서 이동이 되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요 찍고 세부 내용 규칙기반 부분 얘를 찍어주겠습니다. 화살 방향 맞죠? 확인. 그 다음에 측정 평면이 잡혀있는데 일단은 무시하겠습니다. 개수 몇 개? 10개 주면 되겠습니다. 안 잡혔나요? 자아 여기 있네요. 일단 확인 안되고 있죠. 측정 평면을 잡아줄까요? 공면을 보이게 한 다음에 어, 이 면을 한번 잡아보자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항목 10개 다 잡혔죠 확인 예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채우기가 이렇게 보이게 하다보니까 모세를 찍었는데 이 공면에 모세를 찍은건지 이 유형의 모서리를 찍은 건지 얘가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우기를 잠시 숨겨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보죠. 죄송합니다. 자, 요거 모서리 뭐라도 하나 찍혀있어야지 이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요걸 선택하고 o f f 넘어오죠. 그 다음에 요거 세번째 걸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참조 오는거죠. 첫번째 세부내용 표정이 들어오면 이미 선택된게 있으니까요. 우클릭하셔가지고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기반 부분 루프 하셔가지고 여기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화살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든 여기서부터 시작하든 사실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대신 이쪽하고 이쪽은 맞춰주는 게 좋겠죠.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버 찍으시고, 세부 내용, 규칙기반, 부분, 얘를 찍고요. 화살방향 맞죠? 확인. 그 다음에 참조면은 이 공면을 찍고요. 그 다음에 척장은 이 평면을 찍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개수 10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사이사이를 열등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 간격이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고 뭐이 교차 부분은 숨기든지 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 강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없셋개냐면 단순 공면 옵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크레오의 옵셋 개념은 상당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표준업셋도있고요 구배 허용을 이용하면 구배각도를 주면서 돌출, 내리, 밀어내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확장도 좋고요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대체 기능도요. 특히 커브업셋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명령 없이 이업셋 명령을 이용해서 수행한다는 거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